내가 에서오 회전입니다. 중학교때 <웃음> 중학교 중학교때? 중학교때 무슨 돈이 있어서 커플링을 해? 장난 아니네 10만원짜리 모어 진짜? 10만 진짜? 중딩때? 기억이 안나네 중딩때 했던거 같은데 중학교때? 중학교때 10만원짜리 커플링한거 말이야? 중 종로 기금속 상가에서 10만원짜리 샀어? 아 <웃음> <웃음> 찬이 문방구였어 <웃음> 문방구였어? 내가 알겠지 이제 농구 했으니까 손이 발달이 됐잖 뭐가 발달대스타일나거지 걸어간다? 자 그리고 그쪽으로 따로 왔어요 저런 웨딩밴드 예약 주신 분많으시죠네 네. 디자인 따로 생각해 보으신거 혹시 있으세요? 어떠세요? 어, 이건... 저희 것도 괜찮고 저희 거 아닌 것도 괜찮거든요?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어, 여기서 본 거는 네네. 어, 이거랑 네? 이거랑 이 이름도 중앙에 좀 스톤을 배치해서 있는 디자인으로 안내를 해드릴까요? 아니시면은. 뭐, 아, 아닌 니면은아 것도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밴드 형태도 괜찮고 중앙에 일부에 있는 것도 괜찮으시죠? 네 색상이나 유광이나 무광은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무광 처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저 이름은 그리고 보시면 아, 네. 착용감이 네. 어, 네. 좀 다르실 거예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고 벤드의 두께나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이거 따로 봤어 어. 뭐 근데 착용감 편하긴 한데 어. 보여주는거 조금 샴페인 골드라고 해서 남자분 거의 샴페인 색상의 곡을 선택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옐로우 골드도 아니고. 안 제가 남의 드시나요? 음, 응, 라면 드세요 오빠 의견이 거의 1도 안들어간것 같아요. <웃음> 내가 고르고 내가 추리고 내가 선택했어. 일단 게심플하면서 잡아입고 있는 거요 반영을 해줬잖아. 오빠 의견 반영했어. 단지 아, 한 군데 가서 구르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한 군데만 해. <웃음> 왜 박수를 치는 거야? 목선을 잘가보겠 오, 저도 갑자기 끼어들지만 알아서 멈췄다가. 네. 과장된 연출 아니야? 너무 이뻐음 깔끔해. 음. 팔이네. 아빠랑 똑같은 거에서 긴팔인거죠? 네! 긴팔인데 막그 대신 여기여기하 그치? 응저느 두개 다 <웃음> 이뻐. 뭐, 잠깐, 해. 이뻐, 그래도. 응. 너무 이뻐. 어, 아, 진짜 어깨 라인 이뻐서 어깨 드러내는 것도 좋아. 어, 또 팔도 길고 해서. 멘살이 음. 너무 안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많이 마지막입니다. 아, 여기 위에다가, 얘 헐벗은 거예요. 위에다가 묶을 거니까 <웃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세요. 헐벗은 <웃음> 거요 <웃음>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웃음> 그래요? <웃음> 여기 지금 <이제> 다, 여기 <웃음> <웃음> <웃음> 미디엄 입으요뭐못하 <입으셔도 돼요. 웃음> <웃음> <웃음> 보통 미디엄 입으시고 실내 촬영하시는 분들은 허리도 많이 찌르세요. 아 어, 여기가 <웃음> 너무 요 <웃음> 어, 지금 여기 레이스가 맞으니까 <웃음> <웃음> 네. 미디엄 입으면 여기 딱 예쁘게 나 여기도 나거든요 아 여기 살짝만 조금 잡아서. <웃음> 이게 제일 많이 <마음에> 들어? 아다 <웃음> 예뻐, <웃음> 다 예뻐. 일반인으로 해. 일반인. 일반인. 이야인거반인 일반인. 일반인. 일반인. 일반반인반인 일반인. 일반인. 일반인. 일반인. 일 이 a u ke 이 a n a aku mau